다가 어깨만 하는 거, 빔, 빔, 그러다가 빔. 아닙니다. 허리 나가요. <목소리가> 오늘은 흥언이의 운동 교실, 운동 교실 중에 덤벨로 하는 시리즈, 덤벨로 하는 팔 운동입니다. 이두, 자 여러 가지 각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근육을 빨리 키울 수 있고, 이두를 어, 상한 이두, 상한 것날아갖고 몸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두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틀릴 테고, 그 다음에 각도가 내몸 옆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 되는 근육의 타겟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프레셔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컨센트레이션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첫 번째 옆에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나가서 하는 각도 운동 그 다음에 해머컬 저는 꼭세 가지를 해줘요 이 덤벨로 충분하게 다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깨 일자로 떨어지는 몸통 옆에 두는 이 각도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면 한 가지는 하시면 돼요. 의사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어 옆에서 먼저 보면은 그대로 팔꿈치를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 돼요.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들다가 너무 심하게 허리를 제끼는 거,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어 팔꿈치를 너무 심하게 드는 거 얘를 살짝 이 정도까지 올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무 심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프론트 레트럴 레이즈 됩니다 <웃음> 너무 심하게 들지 말고 그래서 그냥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것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기서 살짝의 유동원 있으면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서 보면은 자. 양 손으로도 해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덤벨은 어, 한 손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가 좋냐? 자, 한 손씩 하게 되면 무게 중심을 요렇게 요렇게 주면은 한쪽에 부하를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고 또 반대쪽 허벅지 쪽에 다리 쪽에 주면서 반대쪽을 쭉 힘을 주고 그다음에 중력에 맞게 그대로 펴주고 다시 반대쪽 쭉 펴주고. 높이 기본 덤벨 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실수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다가 어깨가 나는 거 삐이 삐이 그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들다가 삐 아닙니다 허리 나가요 어, 이거 안되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그런 사람 이~ 요것도 안됩니다. 자 요렇게 한 가지를 할수 있고 자두 번째 아까 컨센트레이션 컬내 몸보다 더 앞에 나가 있는 이 운동법을 하나 넣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이 봉우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팔꿈치에 몸 앞으로 가면 상한 이두근이 단축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하면은 조금 더 위쪽까지 타겟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동범위는 조금 더 짧게 하시면 돼요 내 몸보다 나가는 거 그러면 프레처컬이 있을 수 있고 컨센트레이션컬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라는 하이폴리컬 그 다음에 뭐 암컬, 머신 이런 다양한 운동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누고 컨센트레이션컬 그 다음에 프레처컬 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컨센트... 아니 프레처컬 자이가 집에 없잖아요 집에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덤벨로 간단하게 할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벤치에나 의자에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무릎에 앉으도 됩니다 어디든 앉으셔가지고 중요한 건 딱! 이 상태에서 어 팔을 먼저 늘려드려요 팔을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대는 거예요. 얘를 대고 얘를 대지 말고 자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살짝 3도 아래쪽을 살짝 대고 지지! 이제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동 범위를 쭉 내리다가 90도에서 조금만 더으시면 좋아요. 얘가 부하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너무 내려가면 이 아래쪽이 너무 많이 먹어요 틀렸다가 볼순 없지만 모양이 이쪽이 많이 발달되면 좀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서 가던 범위를 놀면 조금 더 솟은 이두 볼록 튀어나 홍은이 같은 이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손하고 한손하고 이렇게 두번째 하시면 되고 세번째 아니 세번째 세다 <웃음> 세번째 세번째 세번째는 자이 상태에서 이제 해머컬을 하는거예요 해머컬 자 해머컬 이 상태인데 여기서 어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다르냐 음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상한이두근하고 상한근 비율로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8대2의 비율로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쳤을 때 여기서 이렇게만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단축이 돼요 상한근이라는 단축이 되고 그러면 비율이 뭐 6대4, 5대5 이렇게 비율이 얘가 높아져요 실제적으로는 상한이두근이 많이 되지만 상한근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근 운동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좋은 건 뭐가 좋냐 이렇게 잡았을 때 상한이두근, 상한근 외축두, 장두 분리가 훨씬 더잘돼 보여요 훨씬 더 팔이 커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커보입니까커보입니까아네커보입니까 <웃음> 아, 네, <웃음>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굽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이 빠져서 두껍지 않은데 얼마나 얇아 저얇죠 힘을 주면 시커져요 어,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 컬이랑 재번 얘기했습니다. 덤벨 컬입니다. <웃음> 덤벨과 바벨이 아닌 덤벨 컬. 자, 덤벨을 잡고 어.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똑같이 팔꿈치만 굽히면 돼요. 그리고 폈다가. 자다가 폈다가. 폈다가. 덤벨코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팔꿈치만 폈다가 폈다가 폈다가 폈다가 폈다가 이것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어깨가 올라가거나 쌍체가 너무 제껴지지 않게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합쳐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말 덤벨 하나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 어디서나, 이 균형이 있는 상관 이두근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뭐 크기부터 해가지고 다 모양 이쁘게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는 덤벨만 잘하라고 정말 이두근 동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덤벨로만 하진 않았지만 요즘에 덤벨로 굉장히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하게 덤벨로 이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별로 운동하기 시리즈 2두 운동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